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1st love letter 정의로운 사랑 정의로운 사랑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He will make sure that justice is done. He will make sure that justice is done. Um,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The Prophet Isaiah,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가장 생생한 예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어,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개혁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CV 영어성경 번역본에는 히 밑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He won't break o f a bent reed. 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break off 라는 표현을 썼고 어, 상한 갈대를 bent가 이제 구부러진이잖아요. bent reed 라는 표현을 썼네요. or pull out a dying flame. 죽어가는 flame. 불을 풀아웃이 끄는 거잖아요. 예, 밖에다 내놓는다. 끈다는 뜻이 있죠. 예. 어, 꺼져가는 심지를 끝이 아니하신다. But 하지만 그앞 부분은 어, 메시아에 대한 구원하실 구원주에 대한 어, 구세주에 대한 그런 예언이 굉장히 어, 그런 카인드하고 어, 굉장히 자애로우신 자비로우신 부분이라면 그 뒤에 But He will make sure 확실하게 데디아의 사실을 꼭 만드실 거라는 거죠. He will make sure justice is done. 예, 정의가 행해지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개혁계정에는 그거를 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Justice is done은 어,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뭐 정의가, 뭐그 예, 정의가 행해진다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겠고요 음, 할 justice is done 이란 표현을 많이 요즘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심판이나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 이제 어떤 제가 좀또 많이 듣는 영어 설교자가 있는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그음 굉장히 그 말씀을 실천 하시는 설교자이고 예, 그 미국 분이신데 어, 그 가족이 아이들 일곱 명인가 그런데 그 아이들과 그 사모님까지 하여튼간 가족들이 말씀을 그대로 사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어, 참 한편으로 부러운 그런 설교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더 힘이 있게 설득력 있게 제가 요즘에 좀, 어, 신기하다. 요즘, 요즘이란 편이 그런데, 아, 저런 귀한 설교자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분. 그분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영어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되게 스캡틱이다. 스캡틱이 되게 회의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예. 어떤 회의론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s 퍼 p e r n a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런 거 믿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오지 같은 선교지에서 어 너무나 불쌍한 병에 걸린 아이들과 막그 노인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 그래서 고쳐 달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 환자들이, 어, 치유하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뭔가 저한테 요즘에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예,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굉장히, 어, 큰 어려운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온 설교자이자 가정이 아닌가. 뭐, 성, 그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어, 예,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 그 어떤 지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원색적이라고 그럴까요? 예, 너무나 사람들이 뭐 설교자도 설교하기가 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고, 어, 크리스천들도 뭐그 설교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예. 어 제가 요즘에 어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OCN이라는 채널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드예요.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뭐 권선징악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어, 어 정의로운 어떤 주인공들 이 감춰진 불의를 찾아내서 심판하는 굉장히 통쾌한 내용이에요 예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힘센 애들이 또는 부모가 이렇게 되게 어~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싸가지 없는 애들 막 일진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주먹을 쓰고 막 이런 애들을 이제 맨날 당하던 애들이 뭐~ 완전히 선멸하는 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통쾌한 그런 내용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어, 악행에 대해서 그 벌을 철저하게 받, 받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악에 대한 복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저가 저를 포함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봤는데 어린 시절에도 정말 제가 뭔가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럴 때는 꾸중을 듣고 때로는 체벌을 받고 그럴 때도 어아 내가 이제 몸은 뭐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이런데 엄청 맞은 것 같아요 엉덩이 이런데. 어 근데 진짜 잘못했다고 느낄 때는 아 이거 맞고 정신 차려야지 정말 달게 그 <웃음> 체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간호사 얼굴 그려진 무슨 크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뭐 바세린같이 생긴 건데 하여튼간 또 아는 분또 저처럼 많이 맞은 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 어 알려주시고 <웃음> 그, 간호사 얼굴 그려져 있는 거 아실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 어, 그거를 어머니가 정말 피멍이 든장딴지 종아리에 자주 발라주셨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웃기게 얘기하면, 아, 학교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체벌이 교탁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장, 장단지 윗부분을 선생님이 세게 때려서 이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아프고 정말 선명하게 피멍이 들었죠 어, 좀 잔인한 체벌인 것 같은데 그때 수학선생님이셨는데 고3때 고2때인가 고3때 아 중학교 때인 것 같네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체벌의 그 명목이 되게 웃겼어요 그게 이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이제 떨어진 학생들을 남긴 다음에 이제 체벌을 했는데 이 앞부분이 그래도 명목이 좋잖아요 머리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설득이 된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아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았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졌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어, 노력하라고 때려 주시는구나 이렇게 설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는데 선생님이 때리면서 그 얘기를 이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간, 이 머리 좋은 놈이 노력 안 하는 걸뭐 범죄라고 그러셨나, 죄악이라고 그러셨나, 하여간 그렇게 때리는 게 오히려 이제 진짜, 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당시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끔, 아주 가끔 떠오를 때가 있는데, 아, 또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예. 반면에 또 굉장히 억울하게 벌을 받은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우 제일 많으실 것 같고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저희 제가 기억이 났던 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배구 토스하는 실기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철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이게 장난으로 했던 친구가 있어요.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예 뭐라고 그래 또라이 같은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진지하게 이제 선생님도 채점을 하는데 이제 그 난장을 피우니까 걔네들이 예 선생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던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라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는 성적이나 시험이나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실은 그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야구방망이, 나무방망이, 압축된 방망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걸를 이제 다 엎드러 뻗처를 시키고 이제 그 그룹을 저도 그 그룹에 있었죠. 때리기 때리신 거예요. 제 풀스윙으로 그러니까 막야너 엉덩이 내리면 허리 나간다 막, 막 그런 말들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퍼도 이제 움직이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제 기억에 제가 맞다가 방망이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얼마나 풍수 불스윙을 하셨는지 황당하죠. 예. 근데 이제 새 방망이 갖고 오라 그래서 다시 저부터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 굉장히 저도 억울한데. 뭐 육체적인 고통까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진짜 그장난치 친구를 패주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어, 패진 않았고 예, 뭐 제가 그렇게 막 싸움하고 그런 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를 아는 분들. <웃음> 어 그래가지고 <웃음> 하여간 그 이후에는 어떤가 어떻게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들을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겪게 되죠.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어, 개인과 관계되서나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정말 날마다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관련해서 경험하는 일들도 뭐 자주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음, 그분의 어떤 삶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억울한 죽음과 어, 약속,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어,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부활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얘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도입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어떤 지옥이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십자가에 대해서 어,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제 조금 책을 가까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에, 이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어, 목사님이자 학자가 있으세요. 예. 올소올스처치라는 교회. 그분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네요 예, 요즘에 제가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그분이예그리스 if you have any questions. t h 원원 u 나 s t i o n is, Chris is a good one. I d o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보듯이 열심히 봤던 책 중에 하나예요 몇권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균형이, 균형을 거기서 맞추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어,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번 어떤 목사님은, 뭐, 구약성경에만 600회 이상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게 제가 어렴풋 기억이 나는데요. 그니까 러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든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창조주의 기준에서 피조된 인간이, 음, 어, 조물주의 화를 굉장히 불러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뭐 애증이라고 그럴까요? 예. 어떤 증오로 바뀌게끔 어 인간들이 신을 무시하고 예. 신을 멸시하고 신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예. 늘 말씀드리지만 단물만 빼먹고 어 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신을 대신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거기서 모든 비극들이 예. 아담과 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죄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에 정말 그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아 그분이 그 가장 높으신 존재가 가장 가치가 높은 존재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 자기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 또한 어, 내 목숨까지 나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삶이 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하나님 준비하신 곳이 천국이겠죠. 반면에 그 사랑을 끝까지 무관심하고 또는 무시하고 목숨 걸고 나만을 사랑했던 그런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기다리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것이거든요. 또이 곳이 하나님의 정의이시고, 이 예. 어,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냐, 그 반대인 영원한 죽음이냐, 이렇게, 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 솔직히 제가 이 지옥의 메시지 때문에 요즘 약간 우울한 시간을, 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교회 안에 있건 교회 특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저는 또제일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영원한 생명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소식을 전하려고 제 저도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런 지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예, 뭐 굉장히 자주 받는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소식이잖아요 예. 기쁜 소식과 반대되는 거죠. 지옥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프고 무서운 무서운 소식이잖아요. 예. 어 하나님의 정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예.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보여주신 동시에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어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어 지옥이 너무나 싫고 무섭고 정말 이야기하기 싫은 주제이지만 어 십자가를 볼때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라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속성을 마주하게 될때 아 천국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지옥 또한 존재해야만 하는구나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네 십자가의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강렬하고 대단하고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사랑이 있을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소름돋게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아,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죽음으로부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그 외아들 예수님을 원수 같은 인간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도록 허락한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건 어떤 사랑인 사랑이란 말인가? 어... 이것이 참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예, 영원한 신비가 아닐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에, 음, 사랑을, 어, 이 사랑의 깊이를, 어, 우리가, 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되게 어떻게 보면, 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사실 허무하고 그런 것들에 아까 익숙해져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삶이라는 게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허무함들이 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는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허무함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음, 왜냐하면 그 사랑보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큰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뭐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충만하게 채우지 않고 틈이 생기고 때로는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가고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너무나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 동급이시지만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정확히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진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뭐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났네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종이 하던 예. 어 그래서 정말 저의 마지막 멘트는 그 사랑이 강렬했음을 십자가의 신의 아들의 죽음이 보여준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분의 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격하고 그 정의로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예, 그것이 그 어떤 타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분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옥이 예,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는지 전하 여러분이나 예, 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이러한 것들을 어, 말씀을 생각할 때 예, 이 정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어, 자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두시가다 되었네요.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땡큐